음속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겉불 속, 겉불꽃 속에 넣으면 음속 원소에 따라서 고유 불꽃색이 나타나 요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색이고 음. 칼륨은 보라색 인거 칼슘은 주황색이고, 네. 리튬은 빨간색이고, 어, 지로는이요 그구나. 트도 빨간색이고, 그리는 네. 청록색이에요. 오. 그리고 원소의 불꽃 재서가 나오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선 스펙트럼 이라고 해요. 음~~ 아 어, 근데 지금 똑같이 빨간색인데 선스펙트럼 하니까 다르게 나오네요? 네. 이게 정선적인건가요 이게? 네. 아 어, 그래요?